천재강쥐 음, 음, 조윤희, Love s i c 과 롤러 스케이트 드고 음. 우리가 이때도 쇼케이스 초대해 주셔가지고 다음날이었어요. 음. <웃음> 어. <웃음> 이제 빅토르 쇼케 갔다가 그 다음날이었는데 그 다다음날인가 화목 연어마리가 그랬다. 음. 맞아, 맞아. 그래서 백스테이지 가가지고 음. 백스테이지 처음 가고. <웃음> 그래서 너무, 어떻게, 막, 만나면, 막, 음, 너무, 음, 너무, 그래. 너무, 무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무너 너무, 너하 너무, 고무너거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 어. 이때 흥분 주간에 딱 마지막이 음. 백스테이지로 돼가지고. 무대가 너무 다좋았어 음. 옷도 너무 예쁘고. 맞아. 아, 유리 유리님이 제일 예쁘고. <웃음> <웃음> <웃음> 어 그때 그때 우리가 앞에 좀 시간을 보내고 가느라고 음. 거기 쇼케이스 장에서 뮤비를 처음 봤는데 맞아, 맞아, 맞아. 뮤비가 너무 예뻐가지고 어, 딱 여름에 잘 어울리고 진짜. 시기도 너무 잘 맞았고 음. 곡도 너무 딱 경쾌하고 맞아. 유리님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 <웃음> 그딱 시작 부분에 이거 뭐 이렇게 하다가 이러면서 시작하는 <웃음> <야. 웃음> 연기를 어, 잘한 게 좋았다는 응. 말씀을 드려요 아니 요새 연기력도 <웃음> <또 웃음> 되게 맞아, 화제야. 아니, 그러니까 너무 연기를 잘 너무 잘하신다고. 그걸 나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눈물 연기를 응. 너무 잘하더라고 아, 확실히 아, 이게 음.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시는 어. 분들은 노래도 일종의 연기이기 음. 때문에 감정 표현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 역시 노래를 잘할까 연기가 너무 잘하신다. 이 <웃음> 작업 역시 좀 힘들었어 우리가 되게 좀 음. 힘들었을텐데 네. 수정이 적지 않았어 아. 이때도 수정도 많이 요구한 데다가 음. 거기다가 받은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맞아.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았던 만큼 되게 결과물이 결국은 맞아. 더 좋아진 게확 느껴져가지고 아. 그래서 나는 이제 약간 그게 음. 생겼어서 이제 수정이 유독 조금 어. 많다 혹은 길다, 조금 이게 진한 음. 것 같다 하면은 꼭 결과가 좋더라고. 뭐 그게 정방향으로 갈라고 음. 그렇게 또 음. 가게 되는 것같아 되게. 다들 너무. 거짓말처럼 싹 너무... 있죠. 맞아, 맞아. 음. 그래서 진짜 잊혀져. 음. 네. 그래서 다들 세명다너무 즐겁게, 음. 만족스럽게 진짜. 맞아. 그 무대와 음악을. 그래서 제 곡을. 맞아, 맞아. 이게 한 앨범에 여러 곡으로 참여하면 더그뿌듯한그 곡수만큼 배가 되잖아 그래서 <웃음> 그래가지고 롤러 스케이트 수록곡도 응. 같이 참여를 하게 돼서 너무 너무 좋았던 앨범인데. 응. 롤러스테이트 나는 이 노래가 특히 음. 조금 그 유리님의 목소리가 음. 약간 마냥 달콤하기만 음. 한 것도 아니고 음. 달콤한 허스키한게 살짝 맞아, 섞여가지고 맞아. 이 노래가 조금 마냥 달콤한게 아니라 되게 그루비한 것도 있고 음. 중간에 씽랩 같은 것도 어. 굉장히 어. 많고 음. 그, 그런게 유리님 목소리랑 되게 잘 어울렸던 어. 거였던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도 가능하셨나 음. <웃음> 음. 우리의 랩뚜골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음. 음. 내또 진짜 잘하는 거지. 다들 다는 하고 음. 다음 앨범에서도 또 만나뵙게 되면. <웃음> 어, 맨날 그 연을 맺듯이 <웃음> 한 <한번> 번만 이 <웃음> 연을 맺으면 은 그냥 오늘 그냥 가족 같아가지고. 우리 내적 친밀감이 혼자 쫄게가지고이기 때문에 아티스트분들 모르시겠지. 아니, 유명면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 어, 당키님 당연히 알더라고요. 나는 <웃음> <왜? 웃음> <난> 여기 싫어하요 <웃음> 아 당연히 가져지서 보셨겠지 이러면 <웃음> 응, 맞아 그래서 다음번에도 만나면 좋겠다 다에또 만나요 <웃음>